교통사고로 운전대가 심장을 충격하여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다면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고혈압, 병력이 있어도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가합, 5389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여러 건의 교통제 재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가로등 지주를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그 이후 얼마간 생존하였으나 끝내 사망하여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을 불상으로 지시되었습니다.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중증의 외상은 보이지 않음 응급환자 기록에는 흉부의 외상이 뚜렷히 보이지 않음 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해 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민사 분쟁에 있어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혈관계 이상이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망인의 사인 망인은 심장에 다양한 기저질환 외에 외상성 손상으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심혈관계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고혈압 등으로 통원 내지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 다른 기저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위각 질환 또는 특별히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 증상이 중한 편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심근경색 의심증을 호소하였고. 트로포닌 CKMB 이러한 수치는 참고치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심혈관계 이상이 발생한 원인 망인의 사인인 심혈관계 이상은 기저질환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습니다. 망인은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고혈압 등으로 무위병력으로 수술 내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경화증 등을 비롯한 급성 심장질환 및 이를 초래하는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망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직선도로 구간이 끝나는 부분에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망인이 거의 직진하다시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진입하기 전까지 망인의 운행 행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도로 구간이 끝나고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찰나에 가까운 순간에 만일 망인의 심장질환이 매우 급격히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제어력을 잃어 커브길에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야 하나 사고 발생 7분 후 망인에게 의식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도로 구간이 끝나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커브길을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진행해 온 그대로 거의 직진하다시피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을 충돌하였고 제동장치 작동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엔진룸이 밀려 들어가 폐차할 정도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충돌한 구급대원에게 충통과 호흡곤란까지 호소한 점을 모아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그 운전자인 망인이 가슴 쪽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어침상 분명합니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늑골이 부러지거나 내부장기 등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사고 외력 자체가 심혈관계 이상을 유발 내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급환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부외상 가능성이 높다고 라 적시되어 있고 이는 직접 관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보험회사는 외상기여도를 인정하여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직전 응급실에서 시행된 혈액검사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점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다른 원인에 관계없이 트로포닌 아이 및 CKMB 수치가 높게 측정될 수 있는 바 트로포닌 및 CKMB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망인에게 심혈관계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망인에게서 중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심혈관계 이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닌 그의 기저질환이나 체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교통사고, 상해 사망,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피고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방인은 지게차 운전원 업무를 하였고 특별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계약 전알리의무사랑 서류에 화물차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는 바 피고 C로서도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망인의 화물차 운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원고가 망인의 화물차 소유 여부 및 차량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방인의 직업이 지게차 운전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화물차가 아니라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원고와 방인이 이미 계약 전 알리움을 사항에 건설기계 운전 사실도 함께 기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시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